늦은 밤태인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무엇인가를 질질 끄는 듯한 소리가 창밖에서 들리고 있다 길을 맞닿아 있는 집이지만 이 시간쯤 되면 사람들은 거의 다니지 않는다. 부모님이 여행을 가서 혼자 있던 그녀는 무서워졌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잠시 후 소리는 멈췄다. 그러나 다음 순간 커튼이 쳐져있던 창문이 뚝하고 울렸다. 힘이 느껴지지 않는 소리가 몇 번이고 들린다. 그녀는 용기를 쥐어짜서 창문 쪽으로 다가간다. 누구세요? 누군가 있나요? 창 밖에서는 대답이 없다. 다만 힘없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 들린다. 이런 장난은 그만두세요. 떨리는 입술로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답변은 없고 커튼 뒤에서는 느린 템포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올 뿐이었다. 그녀는 커튼의 끝을 손으로 잡고 눈을 감은 채 단숨에 커튼을 열었다. 천천히 뜬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얼굴이 피투성인데다. 일그러진 기괴한 표정으로 날 보는 머리가 긴 여자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고 급히 집에서 뛰쳐나왔다. 도망치듯 친구의 집에 들어간 그녀는 금방 일어난 사건을 친구에게 모두 다 말했다. 영감이 강했던 친구는 그녀의 얘기를 끝까지 듣고 서랍 속에 부적을 꺼내서 그것을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다. 안심한 그녀는 친구의 집에서 아침까지 푹 잠들었다. 이윽고 아침이 밝았다. 아침에 돌아갈 때 친구는 걱정했지만 그녀는 부족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혼자 돌아가기로 했다. 그녀가 집 근처에 오자 주변은 수많은 경찰차들이 멈춰 서 있었다. 가까이 서 있는 아주머니에게 그녀는 물어봤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주머니는 대답했다. 어젯밤에 귀한한테 습격당한 여자가 겨우 도망쳤지만 저쪽 집 앞에서 결국 숨이 끊어졌대요. 아휴, 불쌍하기도 해라. 아주머니가 가리킨 손가락은 내 집을 가리키고 있었다. Yeah. Uh -huh.